매일 채우 못해 <웃음> 진짜 너무 죽겠다 야 고마워 사이클 야 대단하다 진짜 북한 아니라고 말 못하고 <웃음> 일어날 때, 아? 어. 근육만 그냥 연결되는 거니까. 나또 과신전이잖아. 어, 아, 그니까. 아니덜 덜 펴야 돼. 이거보다 더 펴? 어. 어, 더 멈춰야 돼? 아. 그리고 무릎은 더 걸려. 더걸려 어. 일어날 때무릎에 벌려야 돼. 덜 펴고. 어. 보다 어, 속도가 빠르고 어, 보고할 때는 이건 찍느라고 천천히 하고 가 오늘 진짜 남산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해줄게. 어차피 이게 좀 나쁜 같은 나 그냥 혼자 찍은 거거든. 아 되놓고 그럼 시작 엊그제 시간이 한3 0분 남아서 분도 너무 빨리 서 응. 오개 알아다가. 개근 저런 흰색깔 레깅스는 잘안 팔더라. 어. 그래서 내가 을 바로 사는 거야. 아 려 어제 텐트에 입었거든? 바꿔시고 아, 눌를 거야? 저거? 잘안 팔았는데. 큰 색깔도 예쁜데. 응. 크림도 안팔았 갈간색이 어울린다, 맞지? 뭔가 음. <목소리도> <그렇지? 목소리도> 부해 보이지 않아? 음. 이것도 고비가 있어? 아 어, 나는? 몇 개죠 고비야? 한 400개에서 600개? 그래서 고비야? 너무, 맨날은 근데 컨디션마다 다른 것 같아. 근데 한 200개에서 300개 되면 땀이 나기 시작해. 많이 씹어. <웃음> 난 지금도 열을 내는 많이 옷을 빼고 구하면 지... 더 많이 땀이 나고. 이제 어, 근데 집이 쪼금 더워. 저거 오늘 습해가지고. 어, 온도가. 에어컨 계속 켰는데 좋 엄청 덥지 아니 엄청 h o o s e you better. I don't know. l o o 도 on t 그 e cup. I'm going to 요 a k e you. I'm going to take you. I'm going to take y 좀덜 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아. 뻥이 된 건데? 그래도좀덜 안고 일어나는 순간에 시동을 엉덩이에서 딱 걸어줘야 돼. 뒤꿈지 루겨버리는 거 나는 앞에 보다 폭스트림이 어. 다발 달렸단 어. 말이야. 근데 이게 체대입시하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안돼. 아, 나도 천천히 해서 200개 부터 되게 힘들어하던 느려져 그런 정도가? 아니 일관동이 속도로 가는데 평일에 내가 하는 것보다 늦어지니까 깜더 많이 나고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일 출근 못해. 내일 <웃음> 비행했어? <웃음> 내일 장거리 스탠바인데 어디 갈지 모르겠네. 어디 갈지 모른다고? 어. 그러니까 장거리 갈 수도 있고. 어. 근데 일단 장거리 조비해서 출근을 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 저녁 안 되면 나와? 나와. 어. 아니면 동남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빈대 가는 거야. 어. 누가 뭐 아파서 빠졌어?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거지. 확실히 힘 있는 사람들다 잘하고. 그치. 근데 상체가 더잘 딸려. 딸려서 팔을 내렸어. 어. 땡기는 거야가지고 이건 나만의 싸움이야. 어 진짜. 어. 너도 어, 할까 해봐봐. 오빠가, 너가 누가봤어 얼굴이 <웃음> 왜 이렇게 부피 나빠지고. <웃음> 매일 준비할 때는 한개 시켰지 어, 먹방 많이 찍은 날이랑 어. 인산소도 이런 거 많이 먹은 상태에서 하면 소화가 다돼한 마리 몰 <웃음> 진짜 전신한 거고 어디 하나 놓치면 안돼 내가 봤을 때 이게 등산이랑 비슷한 효과이지 않을까?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등산은 중량에 관해서 그.. 그 바뀌잖아 압력이. 응. 기압이. 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등산도 이것도 석회랑 페어를 각종 잘 써줘야겠어. 안그무도물 달아봐. 말고 좀더 버텼다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좀더 내려가는 동안 멈추면서 멈추고 올라온 거 멈추고 이런 식으로 끊어주고 있요 무릎을 다 펴지 않는 거를 조금만 해도 진짜 힘들 거아그야 그니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할수다 와, 내 다리가 아닌데? 조금만 응. 앉아야 돼, 컨트롤. <웃음> <웃음> 그래 나는 이상태에 못하면 효과를 더 높이거든, 원래는 혼자 할때에게 아... 움직임이 몸에 익혀져서 응. 좀더빨라져난딱 아, 훨씬 많이 안나 어. 이런 데가. 옛날 필라테스 를해서 그러니까, 열려 있을 거 하나. 거야. 55세 이후에 나갈거야? <웃음> 25년동안.. <15년> 동안. <웃음> 어. <웃음> 지금부터 25년동안 골피언서 <웃음> 파보 힘을 더더 천천히 아다도돼더 멈춰주고 그 안정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력으로 버틴 거야 그런 거근 뭐 지금 근데요, 아니또있다 지금 엉덩이만 내려야겠고 무릎 아. 더벌려도 내려갈 때 응. 응. 억지로 발은 두고 무릎을 오픈해줘야지 응. 감자보다 그 조금 더 응. 관절은 지금 이미 근육 안에서 근육만 연결해도관절의 과성이 안되고 근육을 그래서 놓지 않아요 어때? 1, 1kg 빠져 무조건 갔다 오면 그래서 500g 빠지고 어 내일 어. 일어나면 오늘보다 1kg 빠져 있는 게 맞아 지금 아,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키트키를 쓰는 것도 어. 방법이야 몸매 관리하는 내 몸이 어. 엄청 순한데거든 남자 맞다가 지금 여기지금 생각 다 쏠렸잖아.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좀금 하고 고 오르막길 타면은 풀리면서 근데 그때도 계속 엉덩이를 써야지 되게 안 힘들어, 근다 <웃음> 저도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딱 터져가지고 어떻게 했어? 땀 화장! 땀엉고 했어 샵 갔다 왔을 때야, 저거 머리 좀 잘랐나? 아니야. 안 잘랐어? 잘랐다가. 기르고 어? 있는 거지? 소리에갈 시간이 없네. 없어? 오늘 같은 그래서, 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장 지금 다음 주까지는 촬영이 없어서. 아, 화이팅! 험치께! 험치께 하면 몸무잘 거야. 알았어. 할수 있어. 천천히 앉고, 이제 는배 힘으로 해봐. 일어날 때후 하면서 배, 배 힘도. 다배달이시셨네더 천천히 만족 5kg? 이럴 거면 너무 언도 저거 1kg 뺀 다음에 그만할 거야. <웃음> 이거 사이를 <웃음> 도와줄거야 정상하고 같이 건강해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유 일방적이면? 그분은 일방적으로 나돼대동하는 커플들 보다가 좋을 것같아 어. 너무 자기주장만 세게 얘기 안 하면? 일단이 내밀고 그럼 나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 응. 독한, 독한 양파 아니라고 말못 자체하는 에너지가 나도 나를 보고 하면 평소보다 어. 더 힘든 게 느껴져 확실히 응. 그러니까 다들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야 근데 유튜브 볼때 저렇게 응. 핸드폰 보고는 안돼 노트북 켜거나 나도 TV로 연결해서 보통 하니까 어. <웃음> 뱃살도 빼고 싶다 백개도 힘줘 이거 복근도. <웃음> 확실히 성원하고 나잖아. 응. 근데 성원이 됐잖아. 응. 근데 뱃살이 왜넣냐면 응. 규칙적으로 생활을 안 하잖아. 맞아 그러면 뱃살이 돼서. 어. 뱃살이 있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기준 자체가. 일단 건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는데 일단 식단 조절을 하니까 몸무게는 유지가 돼 어. 하지만 그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소화기간에 도 힘들고 배가 나오는 거야 원래 학국 시간에서 너가 자야 의시간에 바깥에서 먹고 어. 그게 진짜 모르겠지? 안 좋아 하이는데 그래서 어. 내가 뱃살이 원래 없었는데 점점 느는 거지 맞아 관리를 그래서 옆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 그래 응. 너는 너가 그렇게 음식을 하니까 어, 응. 하려면 맞아. 생각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근데 다른 승무원들은 나한테 독하다고 응. 한다, 면서 그렇지 네가 왜 어떻게 응. 거기 가서 일도 어. 기준에서는 너는 날씬하거든 근데 이제 가서 또 운동하냐고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 아. 근데 나 그렇게 안 하면 응. 유지가안 되는데 응. 너가 아니까 너 몸에 대해서 응. 그리고 나도 운동을 했다 애니까 어. 살이 찌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 일취 끝나면 살찌잖아 응. 내가 트레이너를 하기딱 어. 20대 완전 1학기 때가 어. 살이 제일 쪘던 거야 내 인생에서 2 0 살? 어 30살? 우리 만났을 어. 때? 대회 이전에 아 대회 전에? 어 대학교 다닐 때 53, 4 k g 를 처음 봤어 하다가 트레이닝도 50일, 너는 다이어트하고. 근데 나도 너 만났을 때 같이 심각으로 아. 봤을 때가 아. 58kg. 그렇지? 너 맨날 56kg 외치고 나도 나5 8 k g 했어. 어. 근데 그게 딱 나한테 좋은 몸무게야. 58kg. 어? 58kg. 맞아. 근데 키가 나. 어. 그렇죠. 175. 100개 더해. 근데 나 솔직히. 지금 탑 갈아입고 오, 면은렇수 어. 있어. 딱 500g 이쓸거 하면, 든 근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0면이렇어 하면, 이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근육량이 좀 적지 않았어? 나? 어. 21살 때? 21살 때 23kg에서 22kg에서 23kg에서 23kg였어 지금은? 지금은 24kg에서 25kg 사이 음... 그때보단 비교하면 근육이 한 1, 2kg 는 상태야 그러니까 더단술해 보이네 근데. 어. 근데 그때도 말랐어 맞아 맞아 근데 내가 골격이 안 크잖아 어. 그래서 그때 막 근육을 붙이기 전에 넣어봤으니까 참 네. 말라보였던 거고 나 지금 살 빠지니까 애기 되고 있잖아 너무 아, 사이즈가 작아져 어, 너무 애기몸이 돼 지방이 고에, 없어서 그래 골격이 작고 크고. 하거나 뼈가 크거나 넓지 않으면 이게 나죄수가봐 그래 나는 골격이 동작 어. 그때 커졌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엄청 올랐다가 어. 체대 어. 입시하면서 골격이 커졌어 근데 거기에 살이 붙으니까 음. 사이즈가 커져 버리는 거지 네. 기 이렇게 안무 나온다 어. 애기들 나와서 몸을 타 아, 진짜? 아 귀여웠어 어. 다 됐다 파이팅 다 있어. 고개 대고. 아섯 개. 손 당겨. <웃음> 실신 직전이야. 바로 넣어. 들어 누워. 됐다. 아, 이거 땀이 계속 물을 흡수해가지고. 400g 빠졌는데, 엄가못 가를 것 같아서 내가 잘 본다, 진짜. 기다려봐. 지금 친구랑 스쿼트를 800개 했는데, 그 결과 51.8kg에서 51.3kg가 됐고요. 얼굴이 이렇게 됐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그래도 좀살것 같기는 해요. 스트레칭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